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기원탑 점등식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대한불교조교종 제1 7교구 금산사 본말사 대덕스님 그리고 한국불교태호종 전북종무원장 진성큰스님과 대덕스님들 그리고 천태종, 고문종, 영화종 진각종 대표수님과 신도의 수석부회장이신 한광수님과 신행단체 임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전주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 내기빈과 네 우리 신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망이 꽃피는 환희로움이 산화대지에 가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일상 곳곳에서 마음의 평화가 항상 하기를 기원합니다. 2600여 년전서가만이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삼계계고 아당안지라 우리 모두가 참 부처이자 가장 위대한 존재라 밝히시며 세상이 고통받고 있기에 이를 편안케 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삶의 주인공으로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지혜를 갖추고 온 생명을 이해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툼과 차별은 탐욕과 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나와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인연법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정체대비찬 사랑의 바탕이어서 부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 전라북 도민 여러분 지난 3, 4년 동안 인류의 생존을 이어가던 코로나19는 전국민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가까스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역적자가 14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상권은 더 이상 나무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들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진영과 종교, 민족 간의 갈등을 이유로 전쟁의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 기빈 여러분, 불자 여러분, 국가의 중대사와 전라북도 민생이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화쟁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되도록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할 때,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늘눈든니 동산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기 2567년 4월 29일, 달라북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봉동 봉투위원장